할래? 난 어디든 좋아, 좋아, 좋아. 언제든 좋아, 좋아. every sun, day, sunny 아, day. 먹방, 쿠팡, 뷰티 브이로그. Whatever you want. 신쿡 근데 생각 먹을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배가 안 불러. 우리 둘다 배가 안 차가지고 밥을 먹 먹으러... 그러서 <웃음> <웃음> 라면까지 끓여 먹었대. <웃음> 당당해야 돼, 사람이. 아니 차라리 바지 갈아입고 든가 위에는 이렇게 가데 너무 멋있다. 한 시간을 걸어서 차돌박이와 삼겹살을 먹으러 왔어요. 삼겹살을 먹으러 왔어요. 오늘 나 내일 방 우리 분리수거 아유, 가위가위고 아니지. 몇 판? 세 판? 한 판씩 세판 하자 한판세판한 아, 판씩이나 해, 해. 깔끔하게 안 내면 진거가위가위가위가 3판 <웃음> 이선이라는거 잊지 마라 아니지 세판난 <웃음> 진짜 너 솔직히 양심이라는 게 있냐? 세판다이기해야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이런 말이 왜 나오는 건데 미쳤어? 아니, 안내면 친구가 가 안내면 친구가 가기로 가 안내면 친구가 이기로 안내면 친구가 가 안내면 가위바위보면 친구가 가기고 안내면 친구가 이기고 안내면 친구가 가기로 했고, 안는면 친구가 안내면 친구가 이가고 네가 나한테 정확히 아, 3판이상얘기했으면 내가, 아. 어. 내가 다른 걸 냈을 거야. 알겠어? 이건 못 놀리. 내가 다른 걸 냈을 거야. 형 이름이야. 판단은 <목소리도> 여러분들한테 맡기자. 뭐나 솔직히 난 당당해. 결국은 한 판을 더 하기로 했습니다. 삼판이야 진짜. 안되면 지금도 할거지고할거고 한번 봐. 들어가. 일단 슬슬 돌아가야 돼. 근데 이러고 형 내일 초록이 같이 도와줘요 이렇게 착한 형이 어딨어요? <웃음> 없어 그런 사람 은 여기 없어 들어가 승부에 딱그 망어? 이거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사람이 진정해 그만해 <웃음> 졌는데 계속 그러지 마 정확히 3판 이전에 얘기했으면 <웃음> 내가 다른 걸 냈을 거야 이게 평행이론이야 졌어 그만해 <웃음> <웃음> 사과해야지 빨리 졌으니까 아니 졌는데 뭘 사과해? 내가 졌습니다 얘기해 <웃음> 아 짜증나 <웃음> 안경에 기분 다 껴가지고 왜 그러는 거야? 걷습니다 해 빨리. <웃음> 카메라 꺼야겠다. 우와. 이거 편의점에서 신기해서 샀어요. <웃음> 내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 다른데요? <웃음> 안에 수박 씨가 있어. 수박이랑 스크류발 섞어놨나? 오묘하다. <웃음> <미안하다. 웃음> 음.. 수박밥 맛있네 그냥 걔네들만 따로따로 먹는 게 맛있어 맞아 그래서 또 숙소에서 우리는 TV를 보는 거야? 남자들끼리 여행오면 이런 건가요? 진짜 하루 종일 먹기만 하고 TV만 보고 한게 없는데? 어안 되겠다 바로 이 놀어 <웃음> 안 되겠다 <웃음> <웃음> <웃음> 제가 푸시업 갑자기 한두 개, 세개하더니 <웃음> 갑자기 안 되겠다 이래 여러분 지금이 한시 22분인데 11시까지 퇴슬이어고 이제 곧 자야 될것 같아요 잘자요 안녕 여러분 잘자요 <웃음> 어, 왜, 목소리 왜래 안녕 내일 만나요 <웃음> 내일 자죠 웬만하면 좀 늦잠 자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여기 한 시간에 5만원이에요. 3시간 자면 방금 한을 띄워놓고. 먹... 와, 나. 얼굴에 아, 빵도있지 아, 근데 이거 바지 보온성 짱이에요. 청0원 차리 치고는 짱인데? 항상 뭐 어디 1박 2일 가거나 하면은 첫째 날은 좀 이쁘게 꾸며요 둘째 날 같은 경우에는 피곤해가지고 네. 진짜 쌩얼로 있거나 마음가짐은 아.. 귀찮아 첫째 날하고 둘째 날 마음가짐이 다르다 여기 갈까? 어, 여기 가자 여기 이쁘다카페스맛있고좀바람색게가까 아, 아이고 우리 심플 매니저로서 아이고 아이고 난 근데 항상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이거 아 네. 어, 이게 그거야 내가 최근에 만든 바스크 치즈케이크 어, 이거 하나 해서 네가 냉정하게 맛보고 어떻 맛있었는지 이게 맛있는지 얘기해 볼래? 왜 그래 나한테 <웃음> 오 2층이 있었어요 1층만 있는 줄 알았는데 바다를 보면서방맛있고 나왔어요 <웃음> 아네 감사합니다 형님. 아 예, 일해 아, 예. 열심히 하는 형이구만. 자 맛을 볼까? 치즈 케이크 이렇게 나왔어. 솔직히 말하면 내게 더 꾸덕했어. 아 치즈 케이크 원래 꾸덕한 맛으로 먹는 거야? 아 나는 꾸덕한 게 좋거든 근데 나너 꾸덕해도 맛있는 거 같은데. 안 먹어봤잖아. <웃음> 저는 계란 향을 잡는 다른 것들을 안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계란 비린내가 안 나요 아넌 계란 비린내가 났어? 아니 살짝 계란 향이 났어 아... 여기 코가 아파 너잘때나 때렸니? 코? 어? 응. 코만 아파? 코를 유독 집중적으로 때린 것 같은데? 때렸지 진짜로 이거 <웃음> 아니 안 때렸어 누가 봐도 그냥 때린 느낌인데? 아니야 나안 때렸다고 나내 최애 영상을 좀 볼까? 그게 뭐야? 장난 봐, 진짜. 왜또 그래? 왜또 형이 뭐 잘못했어? 어때? <웃음> 스트레스 받으니까, 단게 맛있다. 다른 분이야? 응. 형하고? 저도 아직 그분을 실제로 만날진 나 응. 못했어요. 나도야. <웃음> 아, 진짜 어제 나 새우 파도 깠더니 그래서... 나도 새우 빨개아너도냐 나도야. 응. 뭐 새우에서 뭐가 나오는데 그게 빨간색 같더라고요. 응. 피 같아 내가 봤을 때. 갑각니 피가 빨개? 응. 응. 걔네도 사람 이 생물이야. 이게 스며든 거 같아 옛날에 복... 복 응. 아너 나의 애들이 그거 알겄냐? 뭐뭐뭐뭐뭐 먹숭아 물들이 있는데 미리 알겄어. 응. 알지! 형 <웃음> 프랑스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아? 어. 프랑스 사람... 한국 사람이죠? 남사람이야 유이가 제일 문제야 프랑스 사람이 프랑스 사람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웃음> 한국사람이라고 얘들아 빨리 이제 나 사진 찍어래아 그만 찍을래 이제 아 백이 다르잖아 백 똑같아 백이 다 받아야 그냥 옷이 다르잖아 아휴. 아니 왜 이렇게 비스듬하냐고 이걸 네. 앞으로 조금 꺾어요 네. 음. 됐 수습니다야나 인스타 사진 이렇게 많이 찍는 사람 처음 봐 진짜로 바닥백으로 하나 찍자 응안돼됐 아, 내가 찍고 내가,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너 카메라 찍잖아. 꺼봐 잠깐만 아니야 안돼 하나 둘셋 됐어 아왜 그래? 형이 내야 아니야 하나 둘셋 아, 2. 어? 어, 아, 그렇지. 왜? 다없 이렇게 됐거든요. 이두 개가 이거 너무 심한데 빛빛질터진거네 네, 이렇게 해서 1박 2일 속초 여행인 끝났습니다 그냥. 뭔가 짧았던 고 같긴 한데 짧은 게딱 좋은 것 같아요 <웃음> 원래는 서울을 잘못벗어났는데 광고랑 겹쳐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앞으로 자주 등장할 찡찡이 형입니다 아 자주는 잘 모르겠고요 <웃음> 아, 이게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은데 구독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웃음> 네 구독, 영상을 구독, 즐기면 좋아요. 좋아요 네 구독 꾹꾹 네. 눌러주시고요 신고 네. 네. 네. 많이 네. 구독해주고 구독.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 만나요 네. 안녕 안녕 여러분 네. 안녕히 계세요 <웃음> o k a y